1군이 열두 동물을 모아 1이지로 임명 고양이는 왜의1분에1는거야 똑똑하고 따끈하고 말랑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은데 1아의1분 배가 좀 아프네 아. 유생 여러분 반갑소. 주작관에 입학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. 자네들은 앞으로 이곳에서 시비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될 걸세. 부디 이 학교에서만큼은 각자의 목표를 향한 욕심을 숨김없이 드러내시길 바라오. 그럼 자네들과 시비지로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겠소. 좋아하는 게 생기면 모든 게 명확하게 보일까? 무엇이든 할수 있어.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. 날아간 전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볼까? 안녕? 우리 같이 공부할래?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미래도 없다는 건 확신할 수 있어. 나햇냥이 최고 명문학교 주작관에 입학하게 된 초절정 지대절탱 왕간지 고양이 후, 조금은 긴장되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설렌다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?